여기 유명한 카페입니다 한시장 근처에 있는 번화가 있는 콩카페에요 여기 저희가 이제 드래곤 다리가 보이시고 드래곤 다리 보시죠. 강을 배경으로 해서요. 저녁에 멋있을 까 저녁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콩카페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분위기. 이게 2층으로 되어 있고요. 2층당 올라와 볼게요. 분위기입니다. 여기 옛날에 그 전쟁할 때 땅콜 그런 개념이것같아컨셉을잘 잡은 것 같아요. 왔는데요. 아. 이거 이제 카카오가 있고요. 코코넛으로 왔는데, 그 커피를 베이스로 왔는데, 아,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둘다 합쳐서 9,500원 정도 하는데, 어, 괜찮은 것 같네요. 유명한 이유를 또 알겠네. 다른 카페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찌될건 커피 맛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저 원래는 블랙을 마시려고 했는데, 이게 뭐 유명하다고 해서, 네. 네. 먹게 됐습니다. 여기가 콩카페인데요. 분위기는 네. 네.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2시쯤 됐는데, 와타메에 네. 있나? 예, 저, 뭐, 분위기 이래요, 예. 아, 근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음료수 한잔하고 갈 거예요. 굳이 뭐, 왔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좀 그렇네요. 참자하십시오. 아, 변두리에 있는 콩카페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미케비치에 있는 어, 쌀공 콩카페에요. 네. 여기 한시장에 있는 콩카페 갔었는데, 콩사람이 많아서 좀 힘들었습니다. 네. 아, 여기는 현지 주민들이 많이 있네요. 콩쪼오시고, 여기 미케비치 쪽의 콩카페를 추천합니다. 매뉴아 네. 메뉴 여기는 아, 메뉴가 또 밥이 있습니다. 뭐, 들어가 보시죠. 분위기 어떤지. 분위기에요. 예, 더 넓어요, 스페이스하고. 홈카페는 예. 2층을 많이 활용하네요. 예. 그리고, 그, 육시, 십 년대, 예. 그때그 분위기를 활용해서, 예. 우리나라는 새마을 식당이죠?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 카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 저쪽도 있고, 예. 저쪽은 이제, 예. 다른 편이있고 예. 2층도 있어요. 아, 이, 2층으로 할 걸, 몰라요. 그게 처음 몰랐습니다. 예. 대부분 현지 주민들이에요. 블랙이랑 <목소리> 살구 블랙을 한 시켰어요. 유명 한 코코넛 커피인데 안에 그 커피 진한 것 같아요. 블랙은 코코넛 밀크에다가 과테 뭐냐? 버니즈댄스 <목소리> <목소리> 드라이 코코넛. <목소리> 네, 드라이 코코넛 쓰서 먹, 네, 먹는 거예요, 네. 스네이크 식으로. 네. 어, 맛있을 것 같네요. 네. 테이블. 음. 밖에 쪽이에요, 네. 밖에도 의외를 신경을 많이 써놔서 네. 제가 네. 보여드릴게다 안쪽으로 네. 갈수 있는데. 잘쏘요이오 네. 블랙 커피를 마셔봤는데요. 네. 어, 괜찮네요, 예. 네. 보통 커피 블랙 먹어보면 한약 느낌 나는데, 그것보다 약간 살짝 단맛이 네. 나고, 하여튼, 저도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 네. 자, 쌀공 블랙커피. 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어, 트라이 해보기 바라시고요. 어, 여기 유명한 메인 메뉴로서 이 코코넛 커피인데, 아, 이거 넣어서 먹었는데 진짜 부드럽네요. 맛있어요. 네. 부드럽고 괜찮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아, 후회는 안 하실까? 면이랑 어, 상수 같은 거 넣어서 밥처럼 빈에 먹는 뷰면. 소스를 좀 넣어서 먹습니다. 면을 밥처럼 먹네. 역시 남방 지역이라는 것 같아요. 어, 먹어보겠습니다. 지두 개를 시키고요. 돼지고기 어, 그리고 술. 여기에서 19만 5천 원이니까 만원 안 돼요. 에이, 10불 정도 하는 거 같아요. 10불. 만원 정도. 보시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 카페입니다. 어, 다먹었보구요 제가 이제 4박 5일로 왔는데 어, 다낭의 음식을 먹어보니까 되게 어, 한국사람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담백해요. 그 향신료 부분도 어,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4박 5일 동안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냐만 그리고 뭐 식당에 있는 음식만 먹어서. 근데 쌀국수랑 이렇게 해서 당신료도 있는데, 이걸 보니까 깻잎이 있더라고요. 깻잎 한국만 있는 줄 알았는데, 깻잎이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비슷한데, 어찌됐건, 깻잎이 맞습니다. 그렇게 오일리 하지 않고, 기름지지 않고, 매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국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장, 해장술용 정도로 적합하고. 그래서, 낭에 보시면 음식을 잘 즐기실 것 같습니다. 아저 콩카페, 이제, 저녁의 모습인데. 아, 여기, 한 시장에는 되게 빠글빠글한데, 여기는 좀 사람이 적네요. 그래서.